애완 용품 물어봤습니다 많죠? 목둘레 23... 등길 23? 네, 이렇게 두개 사보는걸로 해보겠습니다 온김에 장난감도 좀 사겠습니다 올리야 이제 날씨 추워지잖아 어? 근데 이제 올리도 산책도 좀 하야되고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무려 다이소에서 6,000원인가 2개에서 3,000원인가 사왔거든 <웃음> 올리 어떤 색이 더 마음에 들어 어? 이색이 더 좋아 이색이 더 좋아? 어? 뭐 집에서는 괜찮은데 나갈 때는 추워 어? 녹색? 끌어지좀더적오 좋아스 그럼 녹색으로 할게 알았지? 올리야 한번 입어볼까? 그렇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울리야, 어, 원래 막 소리도 안 지르고 아주 잘했어, 울리야. 금방 금방 입었어, 올 어, 울리야, 이제 이렇게 입고 나가서 산책해야 돼, 알았지? 어? 날씨가 많이 추워. 팔이 짧아서 따뜻한 옷을 입어야 돼. 그래야 지 추위를 안 탄대. 알았지, 울리야? <웃음> <웃음> 약간 좀 옷이 크긴 크다. 이게 다이소에서 제일 작은 거야, 미... 올리야. 많이 컸다, 올리. 어? 올리야, 많이 컸어. 이런 것도 입을 줄 알고. 야 크리스마스에 좀 있으면 올리야. 아직 적응이 안 되지? <웃음> 올리. 어제까지? <어색하지? 웃음> 안 되겠다, 올리야. 어? 야 이거 못입겠다 올리 여기 <웃음> 더운까 올리 아 올리한테 옷이 맞는 게 없어 올리야 <웃음> 올리가 생각보다 작은 것 같아 <웃음> 원래 처음 옷 입으면은 좀 불편해 어좀 좀만 이따 벗겨줄게 걱정하지 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리 녹색상 타라오자 올리 아, 이푸동포동한거 봐. 야, 이거 뭐냐? 이거 뭐 들었어, 여기 올리야? 이게 푸동포동이야 여기. 올리 많이 컸네, 어? 야, 얘 손이, 봐봐. 얘 손이 이만한데, 손보다 더 커, 올리 몸이. 아주 잘했어. <웃음> 배봐, 올리. 이제 산책 많이 할 거야. 오, 오, 이거 다리 기술은 뭐야? 봐봐, 원래 예전에는 한 번에 일어났는데, 올리야. 지금 살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, 올리야 지금 한 번에. <웃음> 어, 올리야. 좀 일어나라고. 올리야. 혼자 혼자 일어나야지, 올리. 일어나봐. 그렇지 그렇지. 클라스 올리. <목소리> 어휴. 우리 크리다 우리 <웃음> 우리 우리 살 빼자 알았지? 닥커스 올리 이제 우리 어떤 거다 입어 보니까 어떤. 괜찮은 것 같아? 어뭐야 갖다 버려? <웃음> 마음에 들마에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. <웃음> 계속 적응해 나가자. 알았지? 우리 안녕. 우리 안녕. 우리 안녕.